일본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의 해저화산의 마그마방에 큰 요동이 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2021년 10월 2일에 미국 핵잠수함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중간지역을 항해하던 중에 해저화산의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서 11명의 승무원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무사히 괌항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10월 2일인데 이 사고가 같은 날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527km의 신발지진이었고요 그다음에 4일 뒤인 10월 6일에 일본 동북 지역 이와대 연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바누아트의 법칙을 이걸 두고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결국 우리가 유추해볼수 있는 것은 이그 아, 어, 괌 오가사와라 이지 제가 이거는 지진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 드렸던 거죠. 아, 어, 제가 보니까 바누아투와 어, 저는 이제 꼭구직 바누아투라는 얘기보다는 남태평양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까그남 음, 저기 바누아투 피지 통과 한요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바누아뚜, 물론 나머지 남태평양 영향을 주지만 바누아투 통과 피지에서의 500km 정도의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발 지진이 같은 해저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도미노로 오가사와라와 일본의 이즈제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저기, 그 남북, 일본의 남북, 뭐, 규슈나 오키나와라든지, 그 다음에 독도, 교 그리고 관동 지역과 그다음에 그 어디죠 저기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 측을 치더라 그 그러니까 처음에 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일본의 지진을 판단할 때는 그 남태평양을 먼저 봐야 되는 물론 이거는 학계에서 인정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 남태평양의 지진이 첫 첫째 발생한 이후에 둘째 오가사와라, 이기 관 오가사와라 이지제도를 친다. 해저 얘기하는 신발 지진, 얕은 지진, 천발 지진보다는 아, 신발 지진의 천발 지진이나 신발 지진의 경우에 그 도미노로 반우아그 남태평양 그 다음에 관 오가사와라 이지제도 그 다음에 관동 규슈 아, 어, 어디죠? 동북, 호가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렇게 친다는 거죠. 2005년 1월 8일에도 미국 해군 핵잠섬 수 USS 샌프란시스 호코호가 역시 요번에도 2005년도에도 오가사와라제도 근처에 해저화산의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하게 파손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지점은 이 과무로부터 남동방향으로 360마일 떨어진 지점이었고 수중에 500피트, 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137명의 승무원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60명이 골정상을 입는 등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 따라서 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본 본토에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 작년 10월보다도 10월 2일 반우아투 바누, 같은 날 핵잠수함의 사고 미국,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일본의 이와테 연동북지방 규모 6.0의 강진. 연결 연결된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어, 최근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반우아투에서 또 신발진의 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요 며칠 동안. 그렇다면 은 지금 시키로 봤을 때, 아누아트의 법칙이라고, 뭐, 우리, 학계에서 인정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를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이 1월 7일이니까, 2주를 본다면은, 1월 중순까지, 이후까지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1월 18일이 보름달, 달의 인력,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 보름달, 초승달, 그때 그 지역, 그 시기고, 그 다음에 1월 17일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날인데, 과거에도 23년, 1923년 관동대지진 9월 1일도 그언 전후로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 동일본대지진 3월 11일 전후로에서, 그니까, 같은 날짜에 희한하게, 아, 비슷한 종류의 지진이 나는 것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1월 12일에서 14일경인 겨울 폭풍, 저도 지금 미국 해양 대기청 GFS 모드하고 유럽 중기 예보 센터 ECMWF 모드로 보니까 아그 뭐죠 온대 저기압이 1월 12일 수요일에 그 온대 저기압이 일본 관동 동북 홋카이도를 치더라. 따라서 이거를 지금 일본 기상학자분들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1월 중순에 겨울 폭풍이 일본을 정말 친다면 지금 뭐죠 그 폭풍과 태풍과 지진의 상호 연관성을 주, 주장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미국 지진학자라든지 일본의 일부에 미국은 그걸 인정을 거의 많이 보면은 칼럼이라든지 미국 지진 관련 칼럼이라든지 뭐 지진 관련 뉴스 뭐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미국적 지진학자분들은 태풍과 지진의 연관성을 주장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일본 쪽의 칼럼이라든지 주장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간에 중요한 거는. 아, 어, 이러한 그 1월 중순에 지금 그 온대 저기압, 이것도 온대 저기압이라는 게 원래는 태풍이 이제 그 거의 약화되면서 다시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도 영향 큰. 제가 말씀드려 작년 여름에 역시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1월 중순에 태풍이 그 그러니까 온 저, 겨울 폭풍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또그 마누아트의 법칙. 2주 동안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1월 중순에 에, 겨울 폭풍과 반우아투, 그 다음에, 아 뭐죠, 한신 아와지 대지진, 그 다음에, 그, 보름달까지 연거포 서로 간에 이네 박자가 같이 그 연동돼서 움직이는 매우 위, 여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1월 중순에 일본에 큰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